안녕하세요. 아, 유승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맞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원래 팬미팅 했어야 됐지만 네, 이렇게 멀리서 생일 파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소감? 뭘 했어, 이거 뭐. 아, 저... 아 원래는 제가 생일 파티를 안 해요. 뭐, 그러니까 보통 생일 때 팬미팅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팬미팅을 안 했을 때는 딱히 생일이란 걸안 챙겨요. 그래서 저도 남의 생일을 안 챙기고 저도 제 생일을 안 챙기고 그냥 가져가고 밥 먹고 이러면 끝인데 뭐, 여러분들하고 한 팬미팅은 즐겁게 잘 보내주시면 또저 혼자 제 생일을 챙기는 건 처음이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해봐야 재밌게 그래도 한번 생일파티를 해볼게요 이번 컨셉은 4축 생일파티인데요 그 앞에 있는 가랜드랑 풍선을 불어서 직접 뒤에 벽면을 꾸며주시면 되거든요 음. 네. 아 이렇게 지왜 되는 게 아, 니겠어 아, 빨한거 아, 빨대리요빨대리 이걸 다 알아보셨고? <웃음> <진짜> <웃음> 다시 해볼게요. 아, 빨대해볼게요 아, 빨대 아, 빨대게요 아, 빨대리요진 이거 진짜 제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죠? 괜찮아요 리얼 페인딱몇 명이 없네 <웃음> 또혼 <웃음> 할게요 아뭐 팬분들하고 하는 거알고요네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생일 파티를 안 해요 그남 생일도 안 챙기고 그걸 잘 아니까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해보고 안 해본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서 그때 어머니가 처음 이자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래서 생일날은 그냥 부모님하고 밥 먹어요. 네. 아, 여기까지 넣어야 되는구 여보시면 <목소리가> 아 어, f G u NGHO. 어 어디 아, 여 불면은 음, 딱히 진짜 뭘 안하는데? 아니면 약간 이런, 이런 분들이 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거를 그냥 아예 말해요 뭐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나뭐 평소에 그냥 이게 갖고 싶을까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해서 같이 백화점을 간다거나 약간 그런 식예 네. 했다 그리고 아 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드릴까요? 안녕. 좋아졌 진짜로 좋아졌겠지. 잠깐만 이거를 아 진짜 금방해 이거. TMI 뭐였지? 아아 아, 이거 있다. 여러분이 걱정하실까봐 제가 취미로 했던 오토바이는 정리를 했어요.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리했고 음, 그리고 두달 전에 두달 전에 우리 상월이가 무죄의 다이건 맞고 상월이좀 음, 아팠어서 두달 전에 무죄의 다이 되었어요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맨날 질만 있으니까 어제 나가지도 않고 하니까 뭐, 좋은 얘기가 없어요. 아마... 아, 좋은 얘기 있다. 그리고 최대한, 음...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뭐... 네, 그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할게요. 네. Thank y u v e 생일파티가. 되게 외롭구나 생각보다 되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생일파티를 진행하는 처음이어서 가생일파 주시생 축하합니다. 정말 쓸쓸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웃음> 아니 데데 되게 새롭네요 되게 재밌다 혼자서 생일 파티하는 거 재밌어요 자. 아 읽어드릴게요 배우님 저 취보했어요 취보가 뭐예요? 취업 공개 아, 취업했다고요? 자, 아, 저 취보했어요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취업하고 배우님 팬미팅 당당하게 가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팬미팅 도전도 못해서 슬프네요 그럼 월급 열심히 모아서 다음에 배우님 팬미팅 하시면 꼭 갈게요 네, 아 진짜 아쉽다네 다음에 어, 내년에 되면 잠잠해지겠죠? 그럼 제가 꼭 팬미팅을 음, 작년보다 더 크게 할게요. 그 대신 노래는 안 부릅니다. 잠깐 불러요. 자, 다음. 지금 임용고시 공부 중인데 미리 합격 축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데 미래를 내다본 오빠의 합격 축하 말을 들으면 힘이 나서 정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엄청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러면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제가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디라도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없어서 제가 마음속으로 나가 응원 할게요 다음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많이 좋아하는 팬이에요 저 내년에 결혼 날짜 잡았어요 저 다음 와장난이고요 <웃음> 진짜 축하드려요 축하해 주실 거죠 그래도 전 승훈님 영화나 팬이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뭐어 내년이지만 그래도 어 내년까지 어잘더 이쁜 연애하시다가 행복한 결혼 하활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가족분이랑 같이 볼수 있게 더 재밌는 제품 많이 찍을게요. 네. 다음. 음. 오빠, 저 예전에 롯데백화점 펜사에서 대학 들어갔다고 말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흘러서 올해는 졸업 작품 준비 중이에요. 전신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벌써 졸업이 코앞이에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저 중학생 때 오빠 팬사 처음 갔었는데 벌써 대학 졸업이라니 앞으로 오래오래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 잘 챙기고 력하세요 근데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던 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막 제가 막, 저서막 고등학교? 이거 벌써 10년 전인데 그때 저를 보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막 얘기, 이야기만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 작품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좋은 회사, 회사? 그리고 원하는 일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네. 여기다가 작성하면 될까요? 네 편지를 써본 게 벌써 스물여덟 번째 생일이란 시간이 참 빠르구나 그 음악은 아름다운 걸로 넣어주세요 슬픈 음악 是一 승호에게 승호야, 생일 축하해 벌써 28번째 생일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구나 이제부터 더 멋진 배우, 더 멋진 남자가 금은보자구나 그리고 내년엔꼭은티 가자 지금승호금은 지금은 저한테 지편지 우주최강 존할 대체부가 대륙니 우리 멋진 요배우님 너무 보고 싶네요 자기자학 소식도 기다려주고 무슨 목격담이라도 있나 매일 검색 검색 지금 목격담이 있으면 저는 큰일 나지 않을까요 공부의 신보면서 본격 팬이 되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좋아하는 연예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메모리스트 끝난지 한5 0 0년된것 같아요 뭐, 뭐든 소식 좀 주시와요 최대한 빠르실 때 소식 드릴게요. 너무의 인물 배우님 광고랑 화보랑 뮤직비디오, 영화, 드라마를 받는놈 뭐 사실 끝나고 인터뷰 하고 했어야 됐는데 다안 됐죠. 네, 저도 아쉬워. 특히 광고 찍어서 내일 티비에서 봤으면 좋겠다. 사랑합니다 유성배우님. 지금까지 그왔듯이 앞으로도 언니 유 배우님만 응원하고 좋아합니다. 파이팅 그리고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배우님 생일 축하드려요. 작년에 팬미팅에서 생일을 함께 보냈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해 너무 아쉽네요. 도대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왜전배웅보 보지 못했을까요? 항상 빈만받은던것 같아요. 배우님 뒤에서 나오는 후광만. 아, 다음에도 응. 후광 보러 언제든 출동할게요. 팬들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영호, 팬 펜. 저 내년 진짜 팬미팅 크게 하겠다. 사실 작년 팬미팅도 좀 크게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어질 지 저희가 짐작을 못하고 간을 잡아 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내년에는 좀 크게 하자 했는데 아쉽게 이렇게 버렸네요 승모 <웃음> 오빠 생일 축하해요. 요즘 로봇이 아니야를 다시 보고 있어요. 민규의 귀염에 푹 빠져서 벽을 치다가 옆집 사람이랑 하이파이브를 할 뻔했어요. 아 복수가 돌아왔다 메모리스까지 모든 사람의 기억을 받으니 세상이 더욱 벗겄죠? 기다려요 제가 우주까지 유성을 찬양하게 만들어줄게요 오 우주가 유승호라는 별에서 온 우주가 유승호라는 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날까지전 오빠라는 별에 감금되어 있을게요 네, 정말 진심이 닿기 진심. 편식 감사합니다 하나 더읽게요승호 <웃음> 오빠, 먼 훗날 우리 다시 태어난다면 오빠는 꼭 엄지, 공주로 태어나주세요 항상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네요 승호 오빠, 스8번째 생일 축하드려요 오빠의 존재만으로, 오빠의 미수만으로 행복해진다 난 오빠만 바라보는 마법에 걸린 것 같아요 행복을 준승호 오빠,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하나더 읽을까요? 재밌다. 다 되게 글을 잘 쓰시네요. 송우 배우님 생일 축하드려요. 이런 게 처음이라 어떻게 써야 할지 많이 부끄럽네요. 배우라는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정말 용기 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늘 내가 보는 사람들은 나를 알고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두려움에 물려, 물려, 물려오기도 하고 늘 사람들 앞에 서야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직업이기에 때론 두렵기도 하고 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내주셔서 늘 감사해요. 때론 화가 나기도 하고 힘들겠지만 늘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기 위해 고민고또 고민하고 팬들은 배우분께 항상 고마워하고 있답니다. 늘 응원하는 팬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쉴땐푹 쉬시고 연기할 때또 좋은 연기 보여주세요 근데 조금 SNS를 통해서 생존 신고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참거나 힘드시면 아쉬울 텐데 그래도 생일 축하드리고 매일 있는 분들 직접 많은 시간이 올수 있기를 바라며 늘 응원할게요. 화이팅! 아 그리고 제가 s n s 를 지금 어,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좀저 때문에 말도 좀 많았고 뭔가 어, 뭐라고 그러지? 좀더 신중해야겠다? 저는 그냥 뭔가 가까워질 수 있는 소통을 뭔가에 생각했는데 너무 네, 일이 너무 커지고 막 사람들을 입에 너무 오르락내리락 해서 좀 당분간은 좀 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이해 부탁드려요 그 약간 날했던 스피드로 한번 해봐야겠다 해지고 낡가도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애착템이, 애착템이 있다면 그제 모자 미국 국기 그려져 있는 그거 지금 머리도 어, 죄송못 어. 먹는 건안 먹는 것이 있나요? 늙은 호박, 호박주. 예전에 선생님이 감지로 먹여서 안 먹어요. 대사를 잘 외우는 안기법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외우는 거. 대사 하나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네, 그 분위기를 외우죠. 맛집 추천해주세요. 일산타카 목수. 다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빨리 하는 거예요. 악역들 해보고 싶다 하셨는데 뭘 쓰는 악역, 몸을 쓰는 악역 둘중 하나를 고른다면 몸을 쓰는 악역.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요? 밤에 잘기 전에 행복하죠. 드라마 찍기, 영화 찍기, 영화 찍기. 머리결은 괜찮네요. 탈색으로 많이 상하지 않았어요, 오빠의 모든 것이 속중. 지금 여기 보라색, 아, 여기 주황색이 다그 걷어내야 되는 머리요, 너무 안 좋.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제가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안 봤어, 맞아요. 극장으로 봐서. 작품제가 들어올 때 제일 신경 써서 보는 점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 캐릭터에 무슨 점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다든지 캐릭터도 중요한데 드라마 자체가 잘, 돼, 잘 되고 재미있는 거? 드라마 자체가 재밌는 거요. 올해 20주년인데 20주년이 믿겨지시나요? 저는 20, 22주년입니다. 좋아하는 향이 궁금해요. 저는 라벤더 향이에요. 요즘 힐링하며 즐기는 새로운 취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 취미 다 그만뒀어요. 요즘도 늦게 주무시나요? 언제쯤 꿈나러를 가시나요? 한 새벽 2, 3시 정도? 어, 무슨 색을 좋아하세요? 여전히 파란색이야 지금 가장 땡기는 음식은 김치 삼겹살. 20년 동안 연기해왔는데 연기한 캐릭터 중 본인과 가장 닮은 캐릭터는 아직은 없어요. 멋있다, 귀엽다, 섹시하다 등 칭찬 중 가장 본인에게 어울리고 자주 듣고 싶은 말은 당연히 멋있다. 똥맛 카레? 똥맛 카레, 카레맛 똥. 수 있나? 아무리 카레라도. 잘 똥이 났지 않아요? 카레는 나려요 기분 나어카레맛 똥이요. 지금 10억 받기 과거로 돌아가기. 저 과거로 돌아가기. 요즘 기분 어때요? 늘 행복? 쓰면 좋겠어요. 좋아요, 행복해요. 검은색 옷 말고 색깔 있는 옷들의 비중 좀 없어요. 흰색 흰색 티두 장인가 세장 있어요, 다 검은색 옷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역할 중 최애 역할은 이유도 함께 말해주세요 최애 역할? 근데 저는 제가 했던 캐릭터들 다 소중해서 다 좋아요, 저는. 제가 했던 거니까. 교대역. 홍대입구역 지하철 생일공부에 걸렸는데 아시나요? 네 당연히 알죠 이거 제가 가서 인증샷 찍어서 올리려다가 제가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때가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리스트는? 세계회 추천한드라이브 코스는 어딘가요? 강변북로 새벽의 강변북로 거기가 끝납니다 유승호의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팁은 그 뉴욕 시킨팥 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팥 붕어빵 마라탕 좋아하세요? 어우 네 좋아요 이거 맛있더라고요. 올해 또는 이십 대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어 그냥 글쎄요 배우로서 그냥 계속 잘 되는 거 음. 요즘도 스스로 셀카의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찍어봤는데 별로요 예 그래서 안오겠지 않아요 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꿀템은? 템 글쎄요 이건 딱히 제가 그런 이런 아이템을 쓰지를 않아가지고 요즘 듣고 있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저는 요즘 어,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뭐 버즈 노래나 그런 노래 다시 듣고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있어요. 2000년... 2 0 2000... 0 8년도손 크기, 발 크기 궁금해요. 손은 요정도. 발은 6 5예요 아.. 지금 진짜 많다. 꽁치, 김치, 게, 소치는 여전하신가요? 요즘 도전하고 있는 요리는? 뭔가요? 밀푀유 나베. 싫어하는 음식은 호박이요. 쓰시는 향수 있나요? 어... 저는 그거 뭐지? 존 바바토스 그거 쓰요. 아직도 오복 라떼가 1순위신가요 아니요 커피요. 서준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는 능력. 동백이천 다른 사람의 기억을 읽는 능력. 저는 후자요.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미지 시절은? 백동수. 다시 밝은 색으로 염색해보실 마음 안잖아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무슨 색으로 하고 싶으실지? 어 근데 저 두피가 완전히 다 망가져서 원래는 그 약간 빨빨천수파는도 이렇게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못할것같아두 번은 못할것같아 현재 가장 가까운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로서더잘되니까 하루에 커피는 몇잔 드세요? 요즘 아이스하라 이렇게 요네한 다섯 여섯 잔 먹는 것 같아요 그래. 민트 초코? 초코. 민트 초코. 끝! 아그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코로나 그냥 금방 지나가겠지 했는데 어.. 사실 메모리스 찍을 때까지만 해도 팬미팅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8월 달? 그때. 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어.. 아예 안 됐죠. 그래서 저도.. 뭐 어쩔 수 없긴 하면 저 되게 죄송한 마음이 떴어요. 어쨌든 이렇게라도 있어서 결국 이것보다 결국 만나는 게더 좋긴 하잖아요. 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고 아마 메모스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어... 그래도 이렇게나마 좀 많이 최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최대한 빨리 지금 어 작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근데 사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뭐 작품이 쉽게 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럼면좀 좀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더 멋진 모습으로 어 인사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네, 이 확실합니다. 금방 좋은 소식 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생일파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